자 이번엔 랜덤 팀이랑 같이 와봤습니다. 근데 이거 바로 나갈지도 몰라요. 제가 아니면 크로스보우 바운 이거 보상을 받은 애라서 얘는 일단 패링이 가능하고, 초초초초초 뭔가 기본기는 돼 있는 것 같아. 얘가 좋아서 내가 따라간다. <웃음> 이거 뭔데? 핑이 237로 돼 있지? 서버가 존망이야. 빵진제 화났다. 아, 그거 안 켰다. 안 켰다. 잠깐만, 내가.. 내가 잘못했어 이제 들리지? 이제.. 일, 이제 들릴거야 들리지 들리지? 내가 저거 모니터링 끔 눌렀더니 소리가 안나고 모니터링 출력 눌렀더니 소리가 나네 이제 자.. 이럴 경우에는 요거를 고르는게 낫겠어.. 물가가 적거든 이제 이 게임에서 중요한 거는 초반에 몬스터를 안 잡아도 된다는 거야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제 저렇게 저렇게 깨운다고 이렇게. 이러는데. 이런 애들이 초보다 뉴비다 그래서 내가 저런 애들이랑 같이 하기가 싫어서 혼자 하는 거야 가끔 이제 길 가다가 헬하운드라고 검은 불도같이 생긴 애들이 있는데 저저저 봐봐 그냥 가서 막 죽이려고 그래 저거는 나중에 해도 되거든 플레이어들 다싹 죽고 까마귀 있거든? 보지도 못했어 얘는 듣지도 못하고 저부터 다 그냥 날려 보내고 나 여기 있습니다. 광고하고 바이럴 마케팅 막 성공하고 그냥 홍보 효과 막 지대로 나고 그러는 거야. 이 예, 예, 위험한 녀석이거든. 저 굳이 가서 총 쏜다? 분명히. 어, 저 고민하고 있어. 고민하고 있어. <웃음> 저총 쏘면 터지거든 터지면서 소리가 나고 또나 여기 있습니다 알려주는 꼴이고 그리고 불이 붙어 그 다음에 근접해오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내 몸에도 불이 붙게 돼 게임은 소리로 시작해서 소리로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 저쪽 위에 있네 요런 건 깨도 돼 아이고, 이거 완전 남부로 와야 되네? 갑자고 가자 계속 깨운 건가? 저건 내가 잘못한거야 어? 목소리 잘 안들려요? 목소리. 목소리 아유, 아유, 아유 이걸로 이렇게 해버렸네, 해버렸네? 들릴텐데 들리죠? 목소리 들려? 들려요? 아 이게 3초.. 예 됐다 어좋다 얘는 주먹으로 때려잡아야 돼아저거요 어, 뭘로 안들리나봐 저저저 저, 봐봐 나 여기있어요! 밤에 저거 저거 저거 불 들고 뛰누, 뛰고 는뛰 가는거 봐 저거 미친거야 저거 자 아, 동료이죠 어, 목소리가 안들리네 이게 아마 시중에 키. 키 이게 있을텐데 들리는게 푸쉬 푸시, 푸쉬 투턱 본 키로 푸시를 하는 것인가? 보이스 알트. 아마 알트 키를 눌렀을 거야. 쌉고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쌉고수들은 소리로 시작해서 소리로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절대 소리를 안 내. 애초에 쌉고수였으면은 지들끼리 잘하는 팀 꾸려가지고 초반에 그냥 다 죽이고 다녀요. 그러고 다니긴 해. 다 죽이면서 다니긴 하는데 저거는 어 쌉고수가 아니지. 내가 아까 어? 두둥탁? 팔로 감사합니다. 누가... 야.. 야쿠자님..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시국 야쿠자? <웃음> 근데 내가 아까 죽은데 아니야 이거 보면은 아까 이거 창문이었는데 판자로 막혀있다? 저봐 저봐 저봐 저봐, 저봐. 막다 홍보하고 다니지 뭐. 에잉 나도 나도 <웃음> 소리 내고 다닐 거야 미쳤나봐, 저거. 이게 뭐예요? 미친나 들었다고. 혼자 나대다가 이렇게 죽는다고, 혼자. 몬스터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혼자 슬랩스틱 코미디를 찍어요 저렇게 뭐하는 거야 이거 살려줄까? 잘 탄다 아주 잘 타고 있지? 아 너무 불쌍해서 살려줘야겠다 그냥 클루 먹고 이쪽 좀 가가지고 몬스를 때려잡다가 나갈렵니다 나갈렵니다 그냥 너무 평신같아서 못해먹겠어 내몸은 풀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있네 죽인다. 그냥 위로 죽인다. 이 부분은 가자다이 부분은 못해 이제은 이미 신뢰도가 바닥이 난거야 아 이거 안맞아? <웃음> 어 이거 없네 <웃음> 이렇게 에임이 안좋아서 어떻게 애들을 때려잡겠어 내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서 뒤에서 애들을 잡는데 아니 가늠자에 맞춰서 쐈는데 이게 왜 안맞냐고 8라운드다. 얘네는 머리를 맞춰야돼. 얘네 잡는 챌린지가 있어서 <목> 만들궜었었죠? 죽었는데 왜 저리, 저거? <웃음> <웃음> 얘왜 이래? 나 <웃음> 미치겠어, 진짜. 저 오는 것도 안 보다, 저거. 저 봐라. 아이, 잘했어요, 우리 뉴비. 우리는 몬스터나 잡다, 나가자. 찾아봤지 아 귀여워 그래서 더 같이 못하겠어 도망치자 왜 총소리가 가까워지냐 이거 원파 <웃음> 맨 원판맨! 어? 이걸 피해? 이래서 뉴비들은 설 자리가 없다고요? 아니 그냥 기본기만 배우면 돼요 그냥 이 게임은 레이, 옛날에 레인보우식스 클래식 시리즈처럼 적이나 나나 한두 방만 맞으면 이제 죽는 걸로 생각을 하고 무조건 뒤를 딴다 이렇게 아니면 위에서 아래를 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게임을 하면 돼요 총소리가 난다? 그러면 내 위치가 노출이 된다 그냥 처음 해보고 어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해서 어 얘도 잡아야 돼 이걸 못 맞췄어? 달려오는 것도 모르고 뻥! 터진다고 저렇게 얘 죽었어 이제 <웃음> 얘 죽은 거야 이거 <웃음> 얘막혔 떴잖아 이러면 죽은 거야 <웃음> 어떡게세번 <떨기. 웃음> 다운되면은 죽습니다 저게 간거야 제는 경험치도 못먹고 아 경험치는 준다 아. 경험치만 먹고 그냥 저것도 무료 용병이겠지만 은 저렇게 간거야 그냥 저거 이제 배운게 없겠지 아 이건 그냥 괴문 때려잡는 게임이다 이렇게만 알고 그냥 에이 좀만 게임이네 똥만 게임이네 에이 하다가 이제 끄겠지 이제 게임을 다시는 안하겠지 이제 에이 아니 게임을 <웃음> 저렇게 <웃음> 초반에는 뭐가 뭔지 모를 수 있어 어? 뭐가 뭔지 모를 수 있다 아, 나, 내가 내가 너무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건가 나는 어 이게 아 이게 이래서 어렵다 어렵다 하다 어? 이렇게 얼리악세스 어?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하는구나 그냥. 그래서 조금 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공략 조금 보고 팁 조금 보고 관심 이 있으니까 내가 산 게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만 그런가? <목소리> <목소리> 두 번이나 살렸어. <웃음> 세번 다운되면 죽는다 결국 레벨업분 하고왔네? 좋좋은석얘 얘는 타타이어키키습습다다다운0 받고 나머지 애들 새로 키우자 아0 0 0 0야0 0 약간 뉴 비에 대한 고찰 영상 같았는데, 관찰 영상, <웃음> 영상 여, 이건 여기까지.